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. 제발. 자 일단은 형이 고객센터에다가 보낸 게 있어. 볼까? 보면은 형이 지금 고객센터에 문제리스트 보냈어. 봐봐. 자 현재 본게임으로 읽어줄게 한번. 자, 아, 현재 본 게임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. 저작권 없는 저작권 없는 중국 불법 게임이라던데 정식 라이센스가 미취득되었나요? 아니면 라이센스 취득 중인가요? 명확하게 고지된 내용이 없어 혼란스럽습니다. 방송 및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질문 드립니다. 만약 법적 문제가 없다면 계속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고 법적 문제가 있다면 지금 콘텐츠를 다 내려야 되니까 답변을 주세요 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답변이 온거야 뭐라고 했냐면 안녕하세요 트레이너님 게임의 최신 상황을 적시할수 있도록 공식 카페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업데이트 및 점검사항 공지 안내는 카페를 통해 안내드리며 즐거운 게임을 할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포켓트레이너 TX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요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죠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카페를 통해 최신 소식을 확인해 달라 이런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명확하지 않다 자기네들이 지금 뭐가 진행이 되면 카페에다 올리겠다 음. 그래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답변을 준 것도 신기해 그래서 일단은 뭐 자기네들이 뭐 중국 짭김이다, 뭐다, 뭐 이거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일단은 제가 진행하는 데는 사실은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자, 그래서 이 부분, 어, 여러분들 통해 한번 다시 한번, 어, 확인을 같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.